안녕하세요 펴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7월 월간 견적입니다 아이 성성님 7월 끝날 때다 됐는데 이제 월간 견적 올려요? 하시는 분도 좀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늘한 18일쯤 올립니다 저번 딸도 그랬고 저저번 딸도 그랬죠 그래서 지금 올렸지만 월 7월 말에 봐도 좋은 견적이고 8월 초에 봐도 좋은 견적이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7, 8월 월간 견적이라고 얘기할게요 오케이? <웃음> 아 어, 근데 오늘은 월간 견적 시작하기 전에 앞서 여러분 자주 하는 질문 해결부터 해드리고 월간 견적 시작할게요. 일단 첫 번째, 현재 PC 사기 좋은 시기인가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사기 좋은 시기일까요? 보통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사도 돼요? 왜요? 제가 생각에는 앞으로 뭐 3개월 안쪽에 그래픽 카드 시 가격이 크게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픽 카드 가격이 오히려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한여름 되면 은 성수기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벌써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존보를 타자니 반년 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적어도 3개월 가을 정도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당장 필요하신 분들 그렇게 길게 존보를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5만원 10만원 손해본다 생각하시고 지금 미리 컴퓨터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사기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사도 된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앞으로 시장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성준님 생각에. 그래픽카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대만이나 중국 쪽에는 델타 바이러스 다시 크게 퍼져가지고 부품 수급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칩셋을 구하더라도 그래픽카드 생산할 때 필요한 PCB 기판, 모스펫 그리고 커피시터 요것들이 공급량이 부족하답니다. 보통 3개월 정도 보유를 하고 제작을 하는데요. 지금 보름치나 한 달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인다고 하네요. 크게는 3분의 1, 적게는 절반 정도 생산량 줄여서 나오기 때문에 어, 성수기가 다가오는 여름에도 그래픽 카드 공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은 시장 흐름은 좋지 않다. 멀리 봐야 그래픽 카드 가격이 조금씩이라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세번째, 존버를 탄다면 그러면 언제까지 타야 되나요? 시장 흐름이 좋지 않다는데 지금 짧게 봐도 3개월이고 길게 보면 DDR5 나오고 난뒤에 6개월 뒤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내내는 제대로 사기 어렵다 어차피 한두 달 전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설명 드릴 거고요 어, 그러면 지금 산다면 얼마 정도 손해인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일반일때 내가 대충 대답해 드리긴 했는데 어림잡아서 어, 적게는 5만원 크게는 15만원 정도 손해를 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한 3개월 사용료 미리 냈다 생각하면 큰 손해는 아니겠죠 어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1 5 0만 200만원 견적 때 얘기고 100만원 견적이나 70만원 견적 이런 거는 그만큼 손해는안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은대중 자주 묻는 질문은 답변 드린 것 같고 월간 견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막 생략이에요 왜 생략이냐면 그 일요일날 꼭 올려드리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막 다는데 5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50만원대 견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만원대 견적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40만원대 견적에 들어가는 APU들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메리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4만 5만원 세이브 할수 있다고 반론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APU의 단점을 몇개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일단 APU는 공짜로 쓸수 있는 내장 그래픽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CPU 안에 내장 그래픽이 공짜로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요거 쓰려면 은 시스템 메모리를 빌려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쓰는 일반 메모리를 적게는 500메가 에서 많이는 2기가 정도 땡겨 씁니다. 그럼 랩 용량 줄어들잖아요. 랩 용량만 줄어드나 아니죠. 이랩 용량을 갖다 쓰면서 이 통로도 같이 쓰기 때문에 CPU 성능도 떨어져요. 적게는 5%, 많이는 한 12% 가까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은 오히려 4만, 5만 더 주고 좀더 높은 그래픽 성능을 가질 수 있고 좀더 많은 포트도 쓸수 있고 그런데다가 랩 용량도 늘어나고 CPU 성능도 제대로 뽑았을수 있는 외장 그래픽 달아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50만원대 견적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네요. 그래서 50만원대 견적에는 인텔 내장 그래픽이 없는 F시리즈 CPU를 사용합니다 i 3 1 1 0 5 f 나1 1 0 0 f 를 사용하고요 요놈들은 현실점에서 둘다 11만원 차 하지 않아요 그럼 둘 중에서 어느 게더 좋아요? 1 1 0 0 f 가더 좋습니다 이게 클럭이 0.1이나마 높아가지고 1 1 0 0 f 보다 성능도 좋고요 근데 다 가격도 가 조금 더 싸요 그래서 이게 품절나면 어쩔 수 없이 1 1 0 0 f 쓰시고요 웬만해서는 1 1 0 0 f 우선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기분콜러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나 소음에 민감하시다면 RSI M120 2만원짜리 쿨러 쓰시면 될 거고요. 보드는 H410 싼거 아무거나 쓰셔도 문제는 없는데요. 일단 아수스께 조금 더 초기 분량이 낮으니까 프라임 H410 M-K를 우선 추천하고 그리고 전원부는 MSI M H410 M-A 프로가 조금 더 좋으니까 전원부 신경 쓰시는 분들은 2번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I3에 전력 소비량은 별로 크지 않아서 1번이나 2번이나 문제가 없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가끔 가다가 h 5 0 쓰면 안 돼요 하신 분들인데 h 5 0 가셔도 어차피 I3에서는 3200 메모리가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H410으로 저렴하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2666 메모리, 3200 지원 안 하니까 쓰시는 게 좋고요. 조금이나마 가성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꼭 짝수로 넣어주세요. 단일로 넣으면은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하락이 있어요, 한 7%에서 5% 정도요. 그렇기 때문에 8기가 두 개나 4기가 두 개, 자기가 필요한 메모리 용량 맞춰서 짝수로 넣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1030 GT 넣으시면 되는데요. 요거보다 뭐 디포 제품 좀더싼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디포 제품은 D5 제품 대비 무려 30% 가까이 성능 저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D5가 붙은 제품 중에서 제일 싼거 쓰시면 됩니다. 제가 적어둔 제품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싸다면 그 제품 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D5 꼭 가셔야 돼요. SSD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MS500, 웬디 블루, 그리고 하이닉스 XS31 또는 그 에보 있죠? 삼성. 그 중에서 가시면 돼요. 그 중에서 싼거 쓰시면 되는데 현, 시점에, 현 시점에서는 MS500 제일 쌉니다. 아, 어, 송조님, 이거 받아서 싼 것들도 있던데요.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다른 제품 어떤 건지 저도 잘 아는데, 컨트롤러 구린 거 쓰거나, 디램 리스 컨트롤러 쓰거나, 아니면은 랜드 같은 거, 재생랜드 쓰거나, 리마킹 랜드, 아니면은, 뭐, 수명이 좀 낮은 랜드, 이런 거 쓰기 때문에, 펌웨어가 구리거나, 전체적으로 불량률이 높아져요. 불량률한 번이라도 나면은, 여러분이 3만원 넘게 손해보는 게 되거든요? 윈도우 새로 깔려면 3만원 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두세 시간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원 만화 아에다가큰 피해 보지 마시고 제가 권장된 제품 중에서 고르신걸 추천드립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마니클래스 2나 하이퍼케이스인데요, 이것도 신형 다 나왔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신형 추천 안 한지 알아요? 신형이 효율적인 면이나 역률 쪽에서는 좀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벤치 돌리면 좀더 나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생산되어 와서 충분히 수성된 그러니까 작업자들이 숙달돼 있기 때문에 불량률이 덜 나요. QC가 잘 되는 저 클래스 2나 하이퍼케이스셔야. 초기 불량도 적고 사용상 불량도 적기 때문에 다소 효율이 떨어지다도저 구형 제품들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파워도한번불량 나면 혼 크게 나거든요. 새로 조립하는 수준으로 조립을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캐슬런인데요 저거는 뭐 딱히 엄청 좋은 케이스는 아니고 저렴한 가격에 아담하고 전면 CD룸 있고 지금 저 정도 사양까지 쿨링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넣어뒀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50만원대 견적 총 합금액은 부품 가격 기준으로 46만 6천원 카드가 기준으로 보면 약 50만원 가까이 하고요 저희 공유비 포함하면 3만원 정도 더 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50에서 53만원 정도 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자이 조합의 평가는 일단 APU 쓰시는 것보다는 그래픽 성능이 좀더 좋고 CPU 성능도 좀더 빠릿하고요 그다음 롤, 피파 정도는 가능하고요 매장용으로 그 간단히 쓰시거나 아니면 은 사무용, 인강 웹서핑, 영화감상용으로 쓸수 있는 적당한 저사양 PC예요 고사양 게임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중사양 게임도 솔직히 좀 버거우니까 게임을 하기에 적합한 PC는 아니다.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50만원대 견적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60만원대 견적 가도록 하죠. 60만원대 견적은 CPU 빼고는 거의 50만원대 견적하고 동일한데요. 이거는 CPU 3300X는 멀티 성능이나 아니면 싱글 성능 둘다만 10, 100시리즈보다는 좀더 좋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래픽 카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롤을 할때 만백보다는 약간 더 높은 최소 프레임을 유지해주는 최소 프레임 방어가 되는 그런 놀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이걸로 갈 때는 일단 3300X가 기본 쿨러 사용하기에는 소음이 진짜 많이 심해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R4i M120 써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는 EXA3인 구성도 충분합니다 이게 PBO 기능이 없어도 3300X 정도는 최대 성능 내는데별 문제가 없거든요. 다만 차후에 5600X 정도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B450M-E 박격포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여기서부터는 기본적으로 3200 메모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3200 메모리 8GB 두개 넣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롤 하는 거안 이상은 어, 어지간한 게임은 램 용량 6기가 이상 먹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먹는 램 용량하고 다쳤을때8기가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8기가두개 넣어서 1 6기가 채울 수 있는 게 좋고요. 그냥 써도 괜찮지만 혹시나 레모버 같은 거 하고 싶으시다면 제 영상 참조해서 3400 정도는 시도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GT1030을 넣어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D5 제품 쓰셔야 됩니다. D4 제품이 만원이나 만 오천 원더 싸긴 하지만 성능이 무려 30%나 떨어져요. 메모리 대여폭 때문에. 그래서 D5 중에서 제가 안 적어놨더라도 더싼게 있다면 그 제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고사인 게임 하시겠다면 1 0 3 0로 존버 타다가 2060으로 바꾸셔도 좋은 견적입니다. 3300X는 대충 2030, 2060까지는 커버가 되기 때문이에요. SSD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MX500이나 뭐 S310 아니면 에보 삼성 시리즈 혹은 자 웬디 블루 중에서 선택한 거 권장드리고요. 다른 더싼 제품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까 뭐 때문에 그랬죠? 불량률 때문에 그랬습니다. 불량률이 확실히 내가 추천한 제품들이 좀더안 나기 때문에 저런 제품 중에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마지선이에요더 밑에 거 추천 안 합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된 마니클래시2나 하이퍼K를 추천드립니다. 요거 개선 제품이 있더라도 그거 추천 안 하는 이유가 효율적으로 좀더 낮거나 아니면 최대 용량이 조금 더 피크치 용이좀더 높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걔네들은 생산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뭐 안전선을 검증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요 놈들은 초기 불량률 1%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할 때 웬만해서 불량을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제품 나 낳는 애들은 초창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작업자들이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제품이 손으로 만든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완전 자동화보다는 그래서 분량률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 제품 중에서 선택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030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나중에 2060 정도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 있다면 잘만 M4, I40이나 아니면 벤티 C20 아니면 M60 아니면 은 대한케이스 미6 정도에서 고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충분히 쿨링이 잘 이루어져요 지금 얘기했던 케이스들은 대부분 다 전면 3팬, 후면 1팬 정도는 지원을 하고요. 그 중에 일부 제품은 상단 2팬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쿨링이 좋아요. 아이 견적에 총 합금액은 57만 3천원 정도가 현금가가 나오고요. 이게 공익 포함하게 되면 6 0만 정도 되겠죠. 카드가로 보면 한6 3만 정도 나올 거예요. 그 정도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고생한 게임은 무리지만 롤피파 정도는 돌아갑니다. 오버워치도 오션 타협하면 돌아가긴 해요. 하지만 오버워치는 프로분 불가능합니다. 롤만 풀업되고 나머지 피파나 오버워치는 옵션 타입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배그 정도급의 고사양 게임은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배그 말고 또 요새 많이 유행하는 로스트아크, 다시 많이 돌아가셨죠. 그 빛간성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도 제대로 즐기긴좀 어려워요. 어, 혹시나 나중에 배그 이상의 게임을 하신다면 그냥 차후에 그래픽 카드 2060으로 바꾸고 당장에 롤머신으로 쓰겠다. 요런 정도로 쓸때 적합한 견적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견적의 의의는 업글 예정자용 혹은 롤 전용 PC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사양 게임을 하신다면 이제 80만원이나 110만원대 견적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AMD 견적인데요. 여전히 CPU는 3300X를 추천드려요. 3700의 경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냥 권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차후 가격이 좀 내리면 은 다시 적어드릴게요. 그리고 쿨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쿨러 쓰기에는 소음이 좀 심하고요. 206 끝났을 때는 CPU 로드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무조건 기쿠 쓰지 말고 쿨러를 달아주세요. RSI M120 2만 짜리 쿨러 쓰시거나 아니면 Ultimate Epic 120 2만 7천 짜리 쿨러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EXA 320 여전히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혹시나 나중에 5600X급으로 업그레이드 예정이 있다면 B450M 바에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3200메모리 써주세요. 아까 얘기했죠? 3200메모리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3300X면 어... 여기서부터 달라지는데 그래픽카드는 1650을 80만원대 견적에는 권장드립니다. 이게 1030보다 는 확실히 높은 성능이에요. 대충 어느정도냐면 1060, 3기가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 저렴한 제품 대부분 품절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 살려고 하는데 싼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좀 많이 보태야 되긴 합니다. 30만원 도더 보태서 아수스 듀얼 2060 에버나 아니면 기가바이트 RTX 2060 UDV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가바이트 게 조금 더 저렴해요. 이유가 있는데요. 어, 1650하고 2060은 거의 50% 정도 성능차가 납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자 1650이 70 정도 나오면 2060은 110 정도는 남아요. 엄청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고성능 게임, 아니, 고사양 게임 할때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중성능의 게이밍 PC 정도 돼요. 그 이때 돈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 생각하고 이 그래픽카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650못 구할 때는요. S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고사양 게임도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00기가를 넣어놨어요. 고사양 게임은 막 90기가, 100기가 쓰는 애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좀더 여유롭게 500기가 짜리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추천 제품은 MS500, S31, 그리고 삼성에버 또는 웬디 블루 정도를 권장드립니다. 2만원 정도만 투자하면 용량을 두배로 뻥튀기 시킬 수 있다니까요. 파워 같은 경우는 마니크시스2 600이나 하이퍼캐 600 넣어놨는데요. 여러분이 1650 사신다면 500과도 충분하고요. 2060쓴다그랬을때 600을 좀더 권장드립니다. 자, 이파워도 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선 제품이 나오긴 했지만 그 제품들은 지금 나온지 1년 정도밖에 안되거요 1년도 안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는 만드는 생산 라인업이 완벽하게 안정화됐다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좀더 불량률이 낮은 저 하이퍼 K나 크래시2 600을 추천드립니다. 저것들은 막 3년, 4년 됐거나 7년 된 제품이라서 어 1%도 안돼요 불량률이. 진짜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 쓰셔야 여러분 불편함을 좀덜 겪습니다. 아... 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벤티 C20이나 잘만 M4 그리고 대양미6 중에서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2060 쓰든 1 0 4 0 쓰든 이 정도 쓰시면 은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짰을 때 3300X에 1650은 대충 80만원 견적 정도 돼요. 공비 포함하면 한 83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3300X에 2060을 짰을 때는 110만원 견적 정도 합니다. 공비 포함하면 한 113만원 견적 정도 되겠죠. 각각 느낌이 좀 다른데 3300X에 160으로 쓰면 은 대부분 고사양 게임을 한 중업 정도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인 PC가 되고요. 그리고 3300X에 2 0 6 0을로 짰을 경우에는 FHD 환경에서는 대부분 고사양 게임도 옵션 타협 안하고 상업으로 즐길 수 있는 PC가 됩니다. 다만 3300X가 그 게임만 돌리는데도 빡빡하게 CPU 성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여유롭게 게임하면서 뭐딴 것도 즐기겠다 이런 거는 좀 어렵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경우에는 3300X 말고 1400으로 c p u 로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3300X 견적은 여기까지 하고 1400 넣은 인텔 견적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120에서 190만원대 게이밍 PC입니다 1400F는 진짜 발열이 높지 않은 편이라서 기본 쿨러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i5 1 4 0 0 f 에 기본 쿨러 조합이고요. 성준님 11400이나 11500은 없대요 하신 분도 좀 있는데 걔네들 얼마 더 비싸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더 비싸죠. 뭐, 그만큼 투자해봤자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권장드리지 않아요. 그냥 1400F에 기본 쿨러 쓰시고 B560 M-PRO 정도 쓰셔서 메모리 오버를 하거나 아니면 3200 기본 메모리 쓰고 전력 제한 해제하고 쓰는 게 오히려 가상비는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을 메모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200 메모리 8기가두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꺼 써도 좋고 마이크론 크루셜 쓰셔도 좋습니다. 다만 마이크론 제품이 분량률이 조금 더 높아요. 가격이 약간 더 싸긴 한데. 그래서 웬만하면 삼성꺼 먼저 쓰세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만4 0프는 2060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2060 아수스 듀얼이나 아니면 펠릿 엔... N... L 시리즈 쓰시면 될것 같고요 요 놈들 써도 좋지만 혹시나 좀더 저렴한 제품이 풀린다면 토마호크 같은 거 그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SSD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량률 때문이라도 제가 추천한 제품 중에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웬디 블루, 삼성 에보, ms500, 하이닉스 S31 이 중에서 S31을 가장 추천드리긴 하는데 현실점에서 ms500이 제일 싸기 때문에 가성배 생각하면 ms500을 가세요 뭐 비용적인 차이는 사실 2,000원 정도밖에 차이 안나기 때문에 그냥 S3에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싼 제품도 있잖아요 웬디 그 그린이나 그 아니면 뭐 BX500이나 아니면 뭐 다른 회사들 제품 있잖아요 ADATA 이런 것들, 샌디스크 이런 것들 거기 제품들 보통 랜드가 구리거나 아니면 컨트롤러가 좀 구려가지고 불량률이 높아요 그 불량률이 한번이도 터지면은 좀 치명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가 권장하는 제품 중에서 꼭 고르라고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파워 같은 경우는 에 똑같은 이유, 불량률 때문에 구형 제품을 추천하는 거예요. 충분히 오랫동안 생산해 왔기 때문에 생산 라인이 안정화되어 있거든요. QC도 잘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닉스크래쉬2 600이나 하이퍼케이 추천드립니다. 뭐 위에 개선 제품 나왔더라도 굳이 그거 안 가셔도 좋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벤티 C60 아니면 대양 미6 아니면 M60 마이크로닉스 아니면 벤티 C20이나 잘만 M4, I40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 가셔도 쿨링은 충분히 되니까 취향껏 다섯 제품 중에서 선택하시고요 자 그렇게 짰을 때 만사비 F 기콜 2060 조합은 총 금액 120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옵니다 여기 공비 포함하면 123만원 정도 되겠죠 카드가 되면 한 125만원에서 127만원 사이 정도 쯤될 거고요 요 견적 갔을때 성능은 배그, 오버워치, PEO, 로아 등등 인기 게임이라 불리는 애들 대부분 상업으로 즐길 수가 있어요 1660 시리즈 가격이 거의 2060급 가격이라서 1660이나 1660Ti, 1660 Ti, 1660 Super 정도는 제가 추천을 안합니다 일부러 안하는 거예요 2060하고 5만원인가밖에 차이 안나는데 2060이 성능이 20% 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딱 짜는 게 좋고요 요 견적은 프레시 디 d 에서 게이밍 즐기기에 가장 적합한 견적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요 견적으로 또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같은 것도 충분히 하기 좋습니다. 다만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을 어 주로 하신다면 램 용량은 16기가 두 개로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1 4 0 0에3060 Ti 넣은 견적을 한번 볼게요. 1 4 0 0이3060 Ti 커버치기엔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메모버 하면 어느 정도 그게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가성비 좋고 좀더 높은 그러니까 상업이 아니라 완전 풀업 기준으로 레 H를 게이밍으로 즐기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권장 견적입니다. 만 400F 넣고 이제는 기본쿨러 말고 어차피 견적이 좀 많이 늘어나니까 2만원짜리 쿨러라도 하나 달아주면 좋겠네요. 팔라딘 400이나 아니면 은 r c 소클400 정도 넣으세요. 보드는 여전히 B56M 프로포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모리는 산수전자 3200메모리 8기가 2개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3공6 0 t i 는현 시점에서 P&I n 가하고 갤럭시 게좀 싼데요. 얘네들 그 LHR이라서 사, 그 아시죠? 채굴은 거의 절반 정도로 제한되는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메리트 있는 가격이 나오고요. 저것들이 품절난다 그러면 은그 다음으로 뭐싼거잘 찾아봐서 여러분 제싼거 중에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지, 이건 진짜 3공6 0 t i 는 발열 심한 제품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제품 뭐 회사 거 따져서 사기보다 그냥 싼거 사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마저도 없다면은, 이제 차선책은 6700GB XT나, 아니면은, 에즈락, 그, 6700XT 챌린저, 이 정도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 단점이 있는데, 음 기본적으로, 불칸 API가 적용된 게임에서는 프레임이 잘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최신 게임들 있잖아요. 거기서 프레임이 잘 나오는데, 좀 굿게임 있죠. 어, 배그 같은 거나, 롤 이런거에서는 어, 프레임이 좀 안나옵니다. 로드율이 잘 안잡혀가지고 옛날 다이렉트 90기반 게임 하신다 그러면 추천드리지 않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성능적으로는 상공유권 TI보다 약간 높습니다. 상공유권 TI가 없을때나 사실하고요. 그 다음에 SSD같은 경우는 P31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그 보드에서는 일단 호환성 문제도 없고요. P31이 저 사타 방식의 제품보다는 확실히 게임 로딩이 빠르고 그뭐 다운로드 받을 때 쓰기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뭐 용량이 어느 정도 더태하게 차도 요 앞에 있는 사타 방식 애들보다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요 제품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아 하이닉스보다는 아예 그래도 삼성이지 하신 분들은 그냥 에버 플러스 쓰시고 삼성 거 쓰고 싶은데 가성비좀 잡고 싶다 하신 분들은 PM981A 쓰시면 됩니다. 성년님 PM9A... 그 어때요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그거는 나쁘진 않은데 어차피 11세대 CPU 안쓰면 속도를 제대로 못쓰기 때문에 빼버리세요. 요새 뭐 펌웨어 얘기도 좀 있고 그리고 파워같은 경우에는 상공군금 TIS든 유선치료 XT 쓰든 어제에서 골드급으로 넘어가면 좋습니다. 전력소비량이 300W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CPU랑 포함하면 400W 정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좀 용량 크고 전기세 아낄 수 있는 골드급으로 넘어갔을 때 나중에 한 4년 정도 쓰면은, 그거 전기세 차익으로 커버 치거든요? 거기다 또 지금 마니클래스2 750W 골드가 할인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골드 마니클래스2를 우선 추천하고요. 이 10만원도 차안 합니다. 그리고 좀, 뭐지, 좀더 좋은 제품 쓰고 싶다면은, 같은 골드급 중에서도, GM750 GM 쓰시면 되고요, 시선 있고. 아 저는 예산 빡빡한데, 그냥 스탠다드 쓸래요? 하신 분들. 2만원, 얼마만 더버티면 되는데, 그래도 저는 스탠다드 쓸래 하시는 분들은, 마니크시트 700이나, 하이퍼 K700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벤티 C60을 추천드리는데요. 음... 좀 저섬으로 쓰고 싶으면, 해치 8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가격적으로, 총 예산에, 4에서 5% 정도는 케이스 가격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정도 견적에서는, 뭐, 3만원대 견적, 케이스는 별로 추천안 할게요. 요둘 중에서 선택하거나 아니면 S830 선택하거나 그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좀좀더 튼튼하고 좋은 거 쓰고 싶으면 3000M 정도 추천드릴게요. 어, 요 견적의 총 금액은 만사0 F에 이마제 공랭쿨러 달고 상공익공티아 넣었을 때 156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으로 들어가고요. 공유이 포함하면 한 160만원 견적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5600X 장착한 게 훨씬 게임의 성능이 좋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선택입니다. 어, 5600X 단다면 이거보다 한 14만원 정도 더 투자를 하셔야 돼요. 10만원, 14만원 정도. 그래서 대충 170 견적이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156 견적이니까 아무래도 영역 차이가 좀 있긴 하겠죠. 뭐 어쨌든 레모버 조금 하고 3 0 6 0이랑1 4 0 0프랑 조합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프레 d 드에서 대부분 게임은 상업 프로브로 즐겁게 즐길 수 있어요. 그비오0공보드랑 조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램오버도 지원을 하니까 램오버 3600 이렇게 한번 넣어 써 보시면 만족할 만한 견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5600 가는 게더 좋다 생각하지만 뭐예산이 빡빡하신 분들 쓰라고 만든 견적이니까 그래를 하세요. 자, 그다음은 이제 1700KF 넣은 견적이에요. 1,700f가 있고 kf인데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1,700f가 1,700kf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1,700kf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적은 별 차이는 없어요. 그갈 경우에는 이제 공랭 쿨러는 제대로 못 써요. 그래서 nmx240이나 e m t 레드비280을 권장드립니다. 공랭 쓰겠다면은 전력 제한 해제 안 했다 쳤을 때 cr2000 gt 정도로도 커버가 되긴 합니다. 보드는 뭐 여전히 에즈락 B560 N-프로 쓰시면 되고요. 어 요거 전력 제한 해제해도 뭐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K 버전 산김에 오버 좀 하겠다시 하 분들은 MSI Z590 A 프로 쓰시면 됩니다. 혹은 Z490 토프 플러스 쓰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 3200 메모리 8GB 두개 여전히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90 Ti 요두 제품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 요 LHR 제품들이 품절나서 못 구하겠다 싶으면은, 다른 3060ti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가격이 90만원 넘으면 비추천해요. 80만원 중반 정도로 살수 있을 때, 3060ti가 괜찮은 제품인 거예요. 요두개다못 구한다 그러면은, 차선책으로 6700XT 요두 제품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6700XT는 다이렉트 90 기반의, 옛날 게임에서는 제대로 프레임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SSD는 P31을 우선 권장 그리고 세컨드 권장은 970에버플러스나 아니면 PM982A 정도 쓰시면 될것 같아요. 파워는 지금 만이 7억원 클래식 골드가 할인 중이기 때문에 10만원 채 하지 않는 가격에 골드급 효율을 만끽할 수 있어서 이걸 권장드리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단 순행을 단다 쳤을 때 해치8, S830, 3000M, 3 1 0 0 m DX1 이 중에서 선택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단에 순행 달때 간섭이 없는 케이스들이고요 충분히 고품질의 케이스라서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견적에짤때 가장 넣기 좋은 케이스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 7 0 0 f 랑 쪘을 때는 뭐가 달라요? 3960Ti가 1 7 0 0 f 가 기본적으로 최소 프레임 유지를 좀더 잘해주고요. 평균 프레임도 좀더잘 나와요. 1 4 0 0 f 보다는요 그래서 게임 성능도 약간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멀티 성능이 2코어가 많은 만큼 대폭 올라가요. 그러니까 렌더링, 인코딩, 뭐 영상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은그 3D 모델링 이런 거할때 있잖아요. 그럴 때좀더 유리합니다. 아니면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할 때도좀더 유리하고요. 멀티 성능만큼은 5600X보다도 한 10% 정도 뛰어나니까 멀티 성능이 꼭 필요하시고 게임도 같이 즐긴다 하시는 분들이 고려해 볼 만한 견적입니다. 레모버는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5 6 0 0보다는 확실히 게임 성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FHD 풀옵션 게이밍에 접합한 견적이고 총 금액은 1 7 0 0 k f 플러스 3060Ti에 Z590 아까 MSI 보드 넣었을 때 기준으로 187만원 정도 합니다. 수능 쿨러 2열짜리 썼을 때요. 그럼 고민 포함하면 190만원 견적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순수 게임밖에 안 하신 분들은 이 인텔 견적 가는 거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차라리 AMD 견적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AMD 견적 한번 같이 볼까요? 순수 게이밍에 더 권장하는 견자 견적. 180만원대부터 300만원대 AMD 견적입니다. 이 놈도 뭐 포토샵 잘 되고요. 영상 편집도 잘 되고 최고의 게임의 선언도 보여준다 보시면 되겠네요. 포토샵이 어차피 6스레드 정도밖에 지원안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견적 바탕은 5600X 범위어로 짭니다. 멀티팩이고요. 멀티팩도 정품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식도 잘 되고 순수 게이밍에서는 압도적인 가성비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쿨라 같은 경우에는 5 6 0 0 기준으로는 트리니티 화이트나 뭐 팔라딘 400이나 RC-400 소쿨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보드는 5600은 B450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B450 터프 프로 게이밍 쓰시거나 아니면 박교포 맥스 쓰세요. 참고로 안정성은 아수스 제품 조금 더 좋은데요. 음, 방맥은 이제 첫 번째 슬롯에 그래픽카드 꽂을 수 있기 때문에 두께 제약이 좀 없다고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얇은 그래픽카드 쓴다고 치시면 은 B450 M-PRO 추천드리고요. 좀 두꺼운 그래픽카쓸 수도 있다 싶으면 은 그냥 B45M 박교포 맥스 쓰세요. 박교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200 메모리가 5600 꺼졌을 때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불안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최신 바이오스에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좀더 싸긴 하지만 약간 더 불안정하다. 그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나 이제 박교포가 택배로 보낼 때 소켓이 깨지는 경우가 이 터프보다 많은 편이에요. 어, 삼성전자 DDR4 8기가 두개 2666 메모리를 적어두긴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수동으로 오버할 때 얘기고, 오버를 따로 안 하실 분들은 3200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2666 마시 말고. 그리고, 그, XMP 적용하고 싶다 하신 분은 종종 있는데, 5600에 XMP 적용할 때, B450이나 B550 쓰면은, 이3600 메모리가 적용 안된 경우가 많아요. 바이오스 버전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 겪기 싫으면은, X 5 7 0 보드로 높여줘야 돼서 이거 쓸때좀 메리트가 없어요. 그냥 3200, 3 3 메모리 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아예 좀 비싸더라도 밑에 있잖아요. CL14, 3200, 요 G스킨 메모리 써서 수동 오버 넣으세요. 아, 트던 G는 비싼데요 싶으면은 그냥 그거 쓰세요. 립조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음, 이게 권장하는 순서인데요. 첫 번째는 3079Ti 터머크 나어는데 이건 토마호크가 지금 판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이건 무시하시고 그냥 105만원 이하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3070Ti 3070Ti 쓸 만큼 예산이 안된다 싶으면 난 지금 180만원 예산 보고 있는데 성전이 너무 비싼거 넣어준거 아니에요? 그러신 분들은 이거 그냥 노멀 3070Ti 말고 그냥 3070 있죠 그 중에서 LHR 붙은거 요런 것들 중에서 97만원 이하의 제품암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일단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하는게 개인워드 피닉스 제품이라서 이건 넣어 안돼요 요거 말고도 9 7만 이하에 살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어, 1번, 2번 둘다못 구하겠다 싶을 때나 6700XT 보시면 되고요. 여튼 그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180만원 견적은 이 2번 필릭스 기준으로 짠 겁니다. SSD는 그냥 무조건 P31 가는 게 좋은데 P31이 혹시나 가격이 너무 비싸지거나 구하기 힘들진다 싶으면 은 PN981A 가거나 아니면 은 EVO 그970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p n 9 a 1은 일부 보드에서 쓰기 속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이번에 적어놓긴 했는데, 쓰기 속도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 나는 읽기 속도만 빠른 된다 하시는 분들만 이번 가시면 될것 같아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크래시2 750, 골드, 지금 셀 중이, 이거 우선 추천드리고요. 뭐, 스탠다드하고 2만원 밖에 차이 안 나요. 어, 그 예산도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이나, 많이 크래시2 그냥, 스탠다드급 700W 아니면 하이퍼K 700W 가시면 될 겁니다. 참고로 이 700W급, 750W급들은 3070이나 6700XT 혹은 3070Ti용 견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3080을 혹시나 가신다면 3080Ti나 그때는 850으로 올라가시면 좋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 공략 쓸 때는 사실 지금 여기 적혀있는 애들 안 써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면은 그냥, 벤티 C60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미식스 쓰거나, 이래도 되긴 되는데요. 조립의 편의성이나, 차후에 업그레이드 용의성 생각했을 때는, 자 벤티 C60, 해치 8, S830, 그, 3 0 m d x 1 중, 정도에서 고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 상당 순랭 간섭도 없고요. 나중에 더 높은 CPU 쓸 때, 혹은 그래픽카드 길이 제약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요 정도쯤, 요 다섯 개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그렇게 짰을 때 어, 총금액은 5 6 0 0 x 의 공랭 2만짜리쿨러쓰고 B450 보드에 3070 LHR 버전을 사용했을 때약1 8 0만 정도가 부품 가격이 나오고요 공유표 포함하면 1 8 3만 정도가 되겠죠 경쟁사의 1 9 0 0 k 와 맞먹는 게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하죠? 5600이 그 LHR 버전으로 가격이 어느정도 안정화됐는 3070과 조합을 했을 때 FHD 144 모니터도 한 중업, 중상업에서는 커버되는 그런 고성능 게이밍 PC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게임 좀 빡세게 하겠다. 그리고 FHD 모니터 쓴다 했을 때그 거기에다가 144 모니터 쓴다 했을 때 가장 건장하는 조합이고요. 일부 게임은 약간 옵션 타입이 필요하다 정도로 언급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가지고 뭐 영상 편집하거나 포토샵 하는데도 문제가 없으니까 다용도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옆에 견적은 뭐냐면은 5600에 수닝 쓰고 상호7 0 t i 에 B550 그리고 750 넣는 견적이에요. 요거는 딱 조합이 이렇게 됩니다. 빠르게 설명할게요. 5600X 넣고 어 쿨러는 NMX240 넣고요. 거기다 보드는 아스터프 b 5 0 플러스입니다. 이런 거 써야 일단 여러가지 장치 달았을 때확장수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보드가 장보드이기 때문에. 사이즈 보드 포트 간섭도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도 없기 때문에 5600에 가장 어울리는 보드 물어보시면 B50 플러스 터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겠, 메모리는 3200 메모리 8개짜리 2개 넣으시고요 굳이 투이 메모리 안 가도 됩니다 특히 이게 3700 SMP 메모리가 여기에 적용이 잘 안되니까 그냥 삼성전자 메모리 쓰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3070Ti 중에서 제일, 제일 싼거 아무거나 넣으세요. 제가 지금 3070Ti 한 12종 정도만 져봤는데이 중에서 완전 똥망인 건 없었어요. 대부분 다 온도, 온도 잡고 선도 잘 뽑아줬기 때문에 3070Ti 중에서 105만 원 이하 아무거나 선택하신 게 베스트 선택이고요. 이걸 못 구하면 은뭐 2번, 3번, 4번 순으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SSD는 P31 우선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파워는 예전히 750W 마니클리시트 골드를 우선 추천하고 요거 말고 좀더 좋은거 쓰고 싶으면 시소닉 GM750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S830, 3100M, 3000M, DLX21, 1140M 혹은 H8 요정도에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3 0 7 0 t i 에 순행의 5600X 조합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좀 뛰긴 하거든요 210만원 정도 하는 예산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가 더 좋아요 앞에 거 견적보다 일단 3070 노말 보다는 3070Ti를 넣었기 때문에 한 6에서 8% 정도 게임 성능이 잘 나오고요 b 5 5 0 보드를 썼기 때문에 B450보다는 어, 좀더 많은 저장장치나 USB 장치를 꽂았을 때도 인식 불량이 없습니다 거기다 풀사이즈 보드라서 뚜같하고 이쁜 그래픽 카드 있잖아요. 어떤 거 있어요? 스트릭스, 어로스 마스터 이런 거 왔을 때 간섭도 없습니다. 그리고 쿨링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그래픽이나 그 CPU 성능이 약간 더 높게 나올 확률이 높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돈 투자 한 만큼 효과가 있나요? 그러면 그거는 글쎄요에요 <웃음> 사실 그래서 요 앞에 5600의 공랭 b 사0 견적에다가 3070 t 이 얇은 거 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190 견적으로 짤수 있거든요. 성능 평가는, 음, FHD에서는 거의 대부분 게임을 풀로볼할수 있고요. QHD도 옵션 타협 하면은, 한 100프레임 정도 뽑아줄 수 있는 고성능 게이밍 PC 정도로 성능 평가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5800X 넣은 견적 한번 볼게요. 거기다 3080. 5800X가 5600X 대비 사실 게임 성능은 1, 2%밖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성비를 봤을 땐 별로인데요 이놈은 멀티 성능이 훨씬 좋기 때문에 영상 편집이나 렌더링 했을 때좀더 유리하고요 게임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게임을 하나 더 켜놓거나 모바일 게임 같은 거 아니면 저뭐 음악도 보고 뭐 다운로드 받거나 그럴 때 그럴 때 5600X보다는 확실하게 유리한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5800X 같은 경우에는 공랭 쿨러라는 온도가 제대로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순행을 써주세요. 순행도 뭐240 써도 되고 360 써도 되고 280 써도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요 2번, 3번 안에서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B550 터프 플러스 는게 제일 무난합니다. 다만 XMP 메모리 넣어서 좀더 고성능을 맞게 하고 싶다 하면 은이 X570 o 터프 플러스세요. 요놈 3600G 그 스킬 메모리 있잖아요. XMP 적용 목록에 있습니다. 그 화이트 세팅하고 싶으신 분들은 X570 프라임 프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3200, 3000전자 메모리 그냥 써도 되는데 좀이라도 더 높은 게이밍 프레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이번에 적어놓은 G스킬 3700의 CL16, 타이던트 G 네오 C타입을 X570 보드랑 조합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O50 보드는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으니까 좀 불안정해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에 요번에 이거 3080 견적이에요 뭐 3070ti 할까면 그냥 5600 쓰세요 3080 견적이라서 3080 LHR 중에서 제일 싼거 쓰시거나 3080도 보통 문제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일 싼거 써도 돼요 아니면 3080ti 중에서 종류무관하고 본인이 살수 있는 중에서 제일 싼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전히 SSD는 P31 가장 권장드리고요 음읽기속도 쪼도 빠른거 쓰고 싶으면 PM9A1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3080을 쓰기 때문에 혹은 3 0 8 0 t l 쓰기 때문에 전력소비량이 큰 애들은 막 400W 정도도 먹어요. 그래서 파워는 850 골드급을 추천드리고요. 시소닉 GM850 쓰시거나 지금 셀 중인 크래시2 850 골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번이 가슴이좀더 좋겠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d l x 2를 아주 강추드립니다. 왜? 기본 쿨링 성능이 좋아요. 좀더 소음은 있지만 상단에 수행달때 간섭도 없고 간판 두께도 두껍기 때문에 괜찮아요. 다만 예산이 좀 빡빡하다면 S830이나 해치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저는 성전님 확실하게 지금 이거 거의 300만원 견적인데 품질 좋은 케이스 가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메시파이2 혹은 이 터프 GT501 정도로 가주시면 확실하게 뭐 퀄리티가 좋아요. 확장성도 좋고 마감도 좋고 도색 마감뿐만 아니라 절곡하는 마감도 좋습니다. 근데다가 간판 두께도 충분히 두껍고, 기본 펜도 분량이 낮은 편이에요. 뭐, 어쨌든 그렇게 견적을 짜시면은, 5800X에 3080, 2열 순행 견적을 850 파워랑 포함해서 짜는 게 되는데요. 3080으로 짰을 때는 280만원 견적 나오고요. 3080TR 짰을 때는 3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옵니다. 공비 포함하면 각각 뭐, 285만원, 어, 그리고 305만원 정도 견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공 구항 넣은 것과 게임의 성능차는 별로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게임의 성능을 보여주고요. 이 정도 되면 4K에서도 게이밍을 중업 정도로 즐길 수가 있어요. QHD에서는 상업으로 100에서 144프레임까지도 뽑아줄 수 있는 뛰어난 게이밍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5800X 썼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렌더링, 인코딩, 영상 편집 이런 데서도 유리합니다. 자 그럼 180만에서 300만원대 AMD 견적. 마무리 짓고요. 인텔 선호자만, <웃음> 진짜, 웬만하면 권장하지 않는 인텔 상급 PC 견적 추천,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220부터 330만 견적입니다. QHD 100에서 144 게이밍, 원컷 방송, 렌더링, 인코딩, 영상 편집용이고요. 4K 영상 편집은 프리뷰에서 덜 끊기길 원하시면 그 amd보다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1 9 0 0으로 가는게 근데 그거 제외하고는 진짜 웬만해선 전부 다 amd 견적으로 가시는게 좋습니다 첫번째는 1700k f 런 렌더링 영상 편집 견적이고요 어 얘네들은 전부 다 그냥 순행 써야 돼요 순행도 적어도 280에서 3 6 0 쓰시는게 좋습니다 발열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 순행은 취향이었다 123번 중에서 고르세요 보드는 z49590 플러스 지금 Z490 플러스는가격 거의 차이가 안나요. 그래서 490 빼버렸고요. 590 플러스로 넣어놨고요. 혹시나 레모버좀 하고 싶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예산을 자해서 게임의 엣지로 올리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이거 진짜 추천 안하지만 나는 인텔을 가지고 레모버 진짜 빡세게 해서 오버의 재미를 느끼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 막시무스 아펙스 보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인텔 팬보이용이에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평범하게 사용하시려면은 삼스전자 3200 메모리 쓰시면 되고요. 내가 뭐수동오버에서 즐기겠다 하신 분들은 CL14에 립조스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3200 메모리. 혹은 뭐 LED 그리고 램오버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면 트레던트 G 시리즈 쓰시면 되겠죠. 로얄도 뭐 괜찮아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상구치구 TA 종류무관 105만원 이하 아무 제품이나 픽하시면 되고요. 예산이 좀 빡빡하신 분들은 3070 LHR 중에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약 1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SSD는 P31 쓰시는 걸 우선 권장드리고요 어차피 10세대는 뭐다? 뭐980 에버 같은 거못 써요 <웃음> PCIe 4.0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요거 쓰시는 게 베스트고요 어, 여러분이 70Ti나 70 샀을 때는 마이크로니스 크래스2 7억으 쓰시면 됩니다 몇몇 70Ti 제품이 850 권장이라 적혀긴 한데 850까지 갈 필요 없어요. 1 7 0 0이랑 조합이면요. 하이퍼... 하이퍼가 아니구나. FSP 하이드로 G 프로 750도 나쁘지 않은 제품이니까 많이 거 말고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어 하신분들요거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서부터 이미 가성비가 없는데 음, 셋 중에 하나 쓰세요. 브라보테 가디언 3100M 근데 요거 지금 품절이에요. 없으니까 3000M으로 변경하시고 그리고 다크플래시 DLX21 메시 그리고 1200M이나 1140M 요 중에서 골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쿨링도 충분히 잘 되고 상당수선의 간섭 없는 제품들입니다. 외형은 취향 껏 가세요. 그렇게 견적 짰을 때 1700KF 제품의 상호7군 k Z590 견적은 220만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오고, 공비 포함하면 225만 정도가 될 겁니다. 3070ti는 3070보다 한 8%가량 성능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뭐 5600에 3070이나 3070ti 넣은 거랑 거의 비슷한 게임 프레임 보여줍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5에서 10% 정도 쳐져요. CPU 성능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티 성능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작업적인 면에서는 한 10% 정도 우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게임 프레임 10% 포기하고 작업 성능 10% 올렸다. 그것도 멀티지 성능만 10% 올렸다. 보시면 될까요? 그 외에는 뭐다 비슷비슷해요. 프레 h d 1 4가 모니터 쓰기 좋고 QHD144 쓰려면 옵션 탈좀 해야 된다. 4K 쓰기에는 약간 좀 부적합한 견적이다. 멀티 성능은 약간 더 좋은 견적 정도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진짜 멀티 성능이 필요하고, 어, 나는 이제 고해상도 영상 편집을 하신다 하신 분들은 요 2, 2번 견적을 가세요. 인텔 i9-1900F 플러스 3년 순행 취향껏 선택하시고 보드는 여전히 터프 플러스 Z590 정도면 충분하고요. 혹시나 레모 버 조금 하겠다 혹은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기능이 필요하면 2번 가시면 됩니다. 3번은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메모리는 3200 메모리 16기가 두개 넣으시면 될 거고요. 작업 용도니까요. 게임을 안 하신다 그러면은 사실 2060 정도 넣으시면 되고 게임을 하신다 그러면은 3080 넣고 짜면 좋겠죠. 3080 추천 제품 뭐예요? 추천 제품이 있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싼거 쓰세요. 3080싼 거. 3080싼거 3080 찾아봐도 좀 비싸다 싶으면은 6800 XT 중에서 120만원대인 제품 고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작업용 대수 6800 XT가 약간 호환성이 안 좋아요. 3080 대비 그건 기억해두시고요. SSD는 P31 제일 권장드리고, P31 싫다고 하시는 분들만, 뭐, 9 7버 뭐 에버 플러스나, 아니면 PM981A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3080 썼을 때는, 그, 델타 GPS 850, 플래티넘 쓰시거나, 아니면은, 가성비를 사고 싶다면, 마니크래쉬2 850이나, 아니면은, 시선익 GM 850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GT502를 넣어놓겠는데 이거 좀 비싸니까 이거 굳이 꼭갈 필요는 없고요. 뭐 3100M이나 DLX1 메시나 아니면 1200M 정도에서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네가지 제품 전부 다 상단순행 간섭이 없다 보시면 돼요. 아티크 쓰지 않는 이상. 이 경우 3080을 썼기 때문에 게임밍 성능은 2080T에 쓴 것보다 20% 이상 성능이 높고요. 이제 4K 중업, 중상업도 즐길 수가 있고요. 물론 144까지는 안 나와요. 3090이나 3080 t i 넣은 거 빼고는 명실공이 최고의 게이밍 프레임을 보여주는 게이밍 머신이 보면 됩니다. 거기다 1만 900 애플 넣었기 때문에 멀티 성능도 충분히 좋아서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 혹은 뭐 렌더링 인코딩, 영상 편집, 음악 편집 이런 거다잘 돌릴 수가 있어요. 다만 순수 게이밍 성능은 뭐 5900이나 5600 넣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라 보시면 되겠네요. 렌더링 인코딩하고 게임을 겸, 겸할 때 좋은 견적이라고 보시고 총액은 부품 가격 기준으로 323만원 그공임 포함하면 326,7만원 정도쯤 되겠네요 그렇게 인텔에 220에서 330만 최상급 PC 견적 추천드립니다 진짜 인텔 선호자 아니면 저거 안 가는 게 좋아요 <웃음> 그 다음은 이제 AMD 최상위 견적입니다. 300만원에서 560만원 거의 600만원 하는 견적이에요. 5900X와 5950 넣어서 최고의 멀티 성능을 보여주는 그리고 또 최고의 게임 성능도 보여주는 최상위 견적입니다. 5900X는 지금 68만원 정도 하고 5950X는 한 1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둘다입금됐긴 했는데 물량은 넉넉하지 않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구매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둘다 그 전력 소비량이 200W가 넘기 때문에 발열이 좀 있어서 웬만하면 수냉 쿨러를 권장드리고요. 수냉 쿨러는 1, 2, 3번 중에서 취약가시면 됩니다. 1번은 가성비 성능 그냥 적당히 나오고 AS 5년 되는 그런 쿨러고요. 2번은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일체형 수냉 쿨러입니다. 그, AS도 6년으로 제일 길어요. 다만, 가격대가 좀 비싸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가격에 이쁘고, 화이트 제품도 있고, A/S 기간 5년인데다가 소음 대비 쿨링 성능이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보셔서 좀 조금 저소음 원하시면 3번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X570 프라임 프로를 가장 권장드리는데요 이유가 있는데 저 제품이 지금 내가 실제로 쓰고 있는 제품이고 파란 보건 제품중에서 가장 분량률이 낮은 제품이기도 하고 뭐 XMP 메모리 호환성도 좀덜 타는 그런 제품입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는 제품이에요 근데 저게 만약에 없다면 은 대처는 터프 X570 프로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나는 오버도 좀 하겠다 아니면 은 그냥 고가의 보드 쓰고 싶다 싶으면 은이 다크 히어로 보드 쓰시면 되고요 램 오버만 빡빡하게 해보고 싶은데 하신 분들은 b 5공 유니파이 쓰시면 돼요 셋다가격도좀 있어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하게 쓸 거는 삼성자3200 메모리 1 6기가두개쓰는게 무난하게 쓰는 거고요 내가 엑 m 피 넣고 쓰고 싶다 싶으면 은3600 C16짜리 트레던트 G 네오C 타입 쓰시면 가성비 좋게 3600 클럭 넣고 쓰실 수가 있어요 지금 X 오측은 보드에는 보통 호환성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수동 오버하기 위한 메모리인데요. 3200의 CL14 메모리입니다. 수동 오버 3733 놓고 쓰시는 게 가장 스위 스팟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자세한 설명은 램 오버로 검색하면 제 유튜브 영상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실 작업밖에 안 한다 그러면 2069 놓고 쓰시면 돼요. 작업밖에 안다면 한 영상 편집 작업밖에 안 해요. 음악 편집 작업밖에 안 해요. 뭐 이러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2060 넣어 쓰시고요. 게임이랑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적당히 예산에 맞춰서 하신다면 어, 내 예산은 성조님 한3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럴 때는 5900이랑 3070 Ti 넣고 짜시면 됩니다. 105만 원 이하 아무 제품이나 쓰셔도 돼요. 3070 Ti 중에서 똥인 제품은 아직 없었어요. 제가 12가지를 만져봤는데요. 그리고 작업 안 하고 나는 이제 스팀게임 고사양 위주로 하는데 가성비 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6800XT 120만원대인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충 300만원대 5900X랑 넣는 견적이에요. 예. 근데 5900 작업 안할 건데 넣는 건좀 그래서 사실 이번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6000 시리즈가 작업용 툴에 아무래도 이게 호환성이 좀 떨어져요. 엔비디아가 확실히 작업용 툴에는 좀더 최적화 돼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혹시나 게이밍 성능이 좀더 중요하신 분들은 3080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때는 견적이 360만원 견적으로 훌쩍 띕니다. 3080도 종류무관 그냥 3080패에서 추천 먹는 사셔도 좋긴 하지만 그냥 싼거 쓰시는게 베스트라고 봐요. GPU, 어, GPU GP 위주라서 나는 CUDA 프로세서 숫자가 중요해요 하신 분들은 3 0 8 0 t 에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는 거의 400만원 견적돼요. SS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P31을 가장 권장하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차피 양쪽 다980 프로 쓰지 않는 이상은 PCIe 4.0의 속도 최대한 맞게할 수가 없거든요. P31 쓰는 게 그냥 가성비도 조금 무난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그래도 좀더 좋은 제품 쓰겠다 하신 분들 자꾸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삼성자980 프로 쓰시면 됩니다. 용량은 어지간하면 이 정도 급 정도 되면 1TB 가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작업용 프로그램도 깔아야 되고 윈도우도 깔고 뭐 업데이트 하다 보면은 500기가는 생각보다 금방 씁니다 파워 경우에는 델타 850HB 추천드릴게요 이게 불량률이 0.2%인가 밖에 안되는 엄청난 제품이에요 그리고 뭐 90까지도 커버되고요 5950에 3090도 커버됩니다 근데 난 불안하니까 용량 좀더큰거 쓸래 하시는 분들은 시소니 포커스 GX 1000W 쓰시면 되고요 나는 가성비 제품 쓰고 싶은데 요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닉스 클래시 2 1050 쓰시면 됩니다 어느 쪽 견적이든 저렇게 쓰시면 돼요 케이스는 제가 메시파이 2XL이나 아니면 디파인 7XL을 넣어놨는데 이놈들이 정말 좋은 제품이긴 한데 사실 가성비는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난 그냥 고급진 제품 넣겠다 하신 분들 이거 둘 중에 선택하시고 난 적당히 스타일리시하고 어 그러니까 이쁘고 화이트로 짜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아수스 터프 GT501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얘도 강판 충분 두껍고 쿨러 완스 좋고 마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난 진짜 가성비로 짜고 싶은데 하신 분은 DLX1 쓰시고요. 아니면 1200M 쓰세요. 다만 1200M은 약간 단점이 있어요. 예, 하드를 달면 은 택배로 보낼 때 하드베이 파손이 잦, 잦습니다. 남지제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 다섯 제품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5900X에 3 0치9 t i 3성램 넣고 짜면요. 대충 293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오고요. 공유 포함하면 300만원 견적 정도가 되겠죠. 6 8 0 0 x 치놓고 게이밍 머신을 짜면 330만원 견적되고요 5900에 3080 넣었을 때는 대충 370만원 견적이 됩니다 그럼 뭐 590X 넣는 견적은요 작업 안할 거면 590X까지 갈 필요 없어요 게임은 5900하고 590하고 1% 차이 날까 말까 하니까요 5900으로 가시고요 나는 뭐티 작업이 진짜 필요하신 분들 590X랑 3080이랑 견적 짜면요 대충 430만원 견적 그리고 5950X에 3080Ti에 x m p 램, 다키보, 드 완전 진짜 고급지게. 짝 짰을 때는 460만원 견적 정도 됩니다. 또 590X에 뭐저쭉 고급제품 다 넣고 3090까지 넣는다 치면은 570만원 견적까지 돼요. 어마어마해지죠. 막 팍팍팍 올라가죠. 사실 위로 가면은 갈수록 돈 투자 대비 효율은 안 나오지만 진짜 최고급제품 원하신다. 난 넉넉하게 예산 있다 하신 분들은 저렇게 짜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스포츠카가 내가 달리려고 사는 건가요? 북도 달릴 수도 없잖아요. 내 네, 그냥 위안으로 사는 거지. <웃음> 여튼 그렇게 여러분한테 560만원부터 50만원 겸지까지 다양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저번 달하고 크게 바뀐 점은 없는 것 같고 뭐 보드나 그래픽카드 일부만 바뀐 것 같네요. 특히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골라줄 제품에서 꼭 고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거보다 싼 제품이 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현,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그래픽카드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천 제품을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손을 덜 보려면 그냥 싼거 쓰는 게 좋아요. 싸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워낙 그래픽카드 그 그래픽 가격이 개판이기 때문에 좋은데도 싸는 경우도 있어요. 저번에 슈프림 싸게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그냥 샘방 와서 한번 물어보시고 그 조금 더싼 제품 골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월, 8월 월경견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혹시나 의문사항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 요번에는 자막을 달지 않아서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빠이빠이